우수한 시설을 자랑하는 도료 도장 분야 전문 교육기관 조강페인트 도료교육센터 70여 년간의 축적된 기술과 경험, 최첨단 실습 장비 핵심 산업인력 양성과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현장 실무중심 훈련에서 교육 및 숙박시설 전액 무상 제공 혜택까지 국가인적자원개발 공동훈련센터 조강페인트 도료교육센터가 당신의 도전을 응원합니다